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니스프리에서 주최한 <웃음> <웃음> 플레이 그린? 뭐였죠? 플레이 그린 페스티벌 플레이 그린 페스티벌에 왔는데 아직 제 여자친구 승미가 안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예이. 그러면 일단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기요 완전 가을 날씨에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여기 이번 페스티벌의 특징은 쓰레기가 없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오고 텀블러를 가져와서 거기에 마실 것도 나눠준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복장도 좀 편하게 하고 왔어요. <웃음> 잘 쉬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텀블러에다가 마실 거를 받아올 건데 세 명이 다 가면 자리가 뺏길 수도 있으니까 두 명만 두 명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갈보에서 삼대판인가요 단판인가요? 단판이죠. 단판으로 진 사람 숫자 두... 지 방금 안짝아 <웃음> <짰, 야>, <웃음> 맞다 어차피 두 명이구나. <웃음> <웃음> 가이바이보. <가위, 바위>, <웃음> <웃음> 나이, 아아 아이세계고는거자 아아 <웃음> <웃음> 갔다 오냐? 그럼 혼 갔다 와. 이거 아니지. 사람들 약속을 안 지켜. 왜, 왜, 왜 혼자 갔다 오는 거 아니었어? 내가 <웃음> 다 와요. 뭘 갔다 와? 내가 아니었어? 명아까 아닐까? <웃음> 운명으로, <웃음> 우리 그주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나와요 와아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갔다 장난 아니 진심이야. 아니 한 사람이 못 받아 이거 다. 뭐가? 왜?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안돼. 왜? 모르잖아? 그 이거 빼고 우리 둘거가져 <웃음> 아무도 가지마, 그냥. 마. <웃음> 뭐 했어요? 사진 찍을 거야, 블라우드. 되게 찍어주셔. 응? 어? 되게 이쁘게 찍어주셔. 어? 아, 진짜? 응.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음, 제 모델이 괜찮네. <웃음>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m 네 l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티커 다 받고 있거든요. 받은 스티커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스티커 스티커를 저렇게 받아 와가지고. 오, 스티커 몇 개짜리예요 그게? 세 개. 세개 언제 채웠어요? 오 손에도 있네 뭐 스티커 스마일 스티커도 있어 와우 그린 <웃음> 아네 같이 찍자 민면 찍자 와 되게 큰 거다 옆으로 이렇게 넓다 어, 정방형이야 오케이 okay, 나 없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 나 <웃음> <너> 이거 봐라. <알아? 웃음> 오, 오, 오, 오, 왜 이렇게 저, 잘 찍어줬어? 잘 나왔지. <웃음> 사진도 찍어주네요. 좋다. <웃음> <웃음> w 았다다 아 One more time. Chibega, chibega, chibehole. Chibega, chibega, da c h i b e h o r e Chibega, chibega. 엄마가 집에 오래 <웃음>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술안잔 <웃음>